자, 이전 시간에 우리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거기는 그 리스트 항목에 해당되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여기 있는 이세 개의 파일 중에 하나를 읽어서 이 아티클의 내용을 채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저 태그를 먼저 컴포넌트화 시키겠습니다. 자. 이 article를 컷에서 return 값으로 가져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article이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. 됐죠? 자그 다음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. 음잘 됐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rticle에 저는 타이틀, 웰컴, 그리고 DSC 헬로 e 리액트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. 아, 이건 그냥 암퍼센트 쓰면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? thisPropsTitle로 바꾸면 되겠죠? 여기는요 thisPropsDSC 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음, 잘 됐어요 자, 그럼 여기 있는 이 title과 DSC의 값을 우리가 세팅을 좀 해야, 해줘야겠죠? 자, 저는 여기 있는 이그 기본적인 앱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클래스 방식으로 바꿀게요 예, 클래스 방식이 좀 복잡해지면 더편하더라고요 자, app-extends, 그리고 컴 e 넌트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return 값을 render로 바꾸고 자,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가 없어야겠죠? 다 확인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앱이 시, 실행될 때, 전 state 값을 줄 건데, 그때 이제 뭘할 거냐면, article 이라고 하는 property에, 음, 다시 객체를 넣어서, 게이의 타이틀은 최초로 welcome을 쓸 거고, dsc는 여기 있는 얘를 쓸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을 이제 어떻게 바꾸면 돼요? This estate의 타이틀이 아니라 article의 타이틀로 바꾸면 되겠죠. 자, 이 d dsc는요, This estate의 article의 dsc로 바꾸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. 왜그렇죠 아셨죠? 오타가 있었습니다, 여기에 여기도 오타가 있었어요. 정말 오타 잘 나더라고요, 저 친구가 자, 아무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스테이트에 따른 동적인 데이터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? 여기 있는 이 navigation 에서 여기 있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해야겠죠? 자, 저는 onClick 이라고 하는 props 를 만들어서요 어, 여기다 일단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함수는 id값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내비게이션 내부적으로 클릭이 일어났을 때 onClickProps로 전달한 함수가 호출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의 그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가 클릭한 리스트의 id값이 인자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라 것이죠 자, 그래서 console.logid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온클릭을 내부가 안쪽에서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정리 좀 할까요? 이거? 자,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온클릭 펑션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. 얘가 호출될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 객체가 PreventDefault를 통해서 링크의 default behavior는 뭐예요? 어디로 가는 거죠?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. 자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ajax 콜을 하겠는데, 그 전에 이제. 트리거 라고 하는 텍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,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 라고 하는 텍스트가 잘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그디스 i s 의 props의 onClick을 호출하면서 id 값을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, 그때 저는 id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a 태그에다가 data-id는 li.id를 쓸 거예요. 자 h r e f 는좀 특수한 속성이기 때문에 저를 안 쓰고요. 그냥 순수하게 id 값만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 내지는 기록자로서 id, 아이디, data-id라는 걸 썼고요. data-로 시작하는 속성은 어, 좀 특수한 html의 그 속성이에요. 한번 찾아보시면 어, 나올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2.target 데이터셋 ID를 하면 데이터셋 이 데이터 대시로 시작하는 속성을 나타내고요. .id는 뭐웬 거죠.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? 자, 이를 클릭했을 때 에러가 납니다. 왜 나죠? 는 디스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웃음> 자,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생성할 때 바인드를 떠 주겠습니다. 자,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t r 트리거와 여기 있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숫자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요? 음, 여기 있는 요애 때문에 그렇죠. 자, 그럼 저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? 여기서 이제 패치를 이제야 쓸수 있는 거예요. function.id.json. 아, 제가 뭐 하는 거죠? 장신, 잠깐 정신 났습니다. 자, 이렇게 써야죠. 그죠? 음. Then function.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? json이니까, Result json 이거 json으로 파싱해줘 라고 얘기한거죠 자, 여기서는 json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?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article에 꽂아 넣어야죠. 자,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this를 써야 되니까 bind를 시켜줬고요. 그 다음에 this set state, 그리고 article, 안내야지 <웃음> 자, article이라고 하고요. 어.. 타이틀은 제이슨의 타이틀이고요 DSC는 제이슨의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자, 잘 돼야 될 텐데요. 자, 한번 해볼까요? 클릭했을 때 CSS가 됐고, 클릭했을 때 j s 가 됐습니다. 그 이유는 뭐예요?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앱 있잖아요. 앱. 이 앱의 앱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값이 여기 있는 각각의 리스트를 클릭할 때마다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역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수업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